첫 번째 때 다이아랑 역사 가끔 비는데 아무도 안가요 이것도 잘 봐주세요 이때 한 명씩만 첫 번째 도긴한 명씩만 가도 충분합니다 리셋 관리하세요 한 명씩만 있어야 돼요 동굴에도 지금 두명 들어가 있고 리셋 관리하세요 리셋 관리 끊을 준비 끊을 준비 끊어요 끊어요 끊어요 끊어요 이 100이면 끊어야 돼요 무조건 이 100으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피가 100이면 안 돼요 피한 70에서 맞아야 돼요 뭐 힐러를 짜야 되는 거라 이것도 70까지 70까지 봐주고 레이저 때 끊어요 70까지 봐주고 레이저 때 끊어요 레이스 때 끊어요, 끊어요, 끊어요. 여기서 꽉 채워주는 거, 이번에 꽉 채워주는 거. 꽉 채워줘야 돼요. 꽉 채워줘야 돼요. 많이 채워줘야 돼요. 이거 해서까지 오는데 조금 아프겠다 이거. 잘 채워줘야 돼요. 네, 잘 채웠어 나왔고. 바뀔 거요한틱 들어오고 바뀔 거요 걱정 마세요. 이번에도 잘 채워줘야 되는 거. 잘 채워주세요. 레이저, 조심. 나갈 거예요. 나갈 거예요. 바질도 깔아주시고. 전구도 깔아주시고. 바깥에 있으면 돼요. 죽을 사람 없는 것 같고, 일단. 저분들 입구로 가시고, 나머지 분들 흩어져요. 바로 흩어져요. 여기서 리셋각 리셋, 리셋 각 보세요 리셋각 이거 별로 안아픈거니까 리셋각 보세요 70 70에서 70에서 튼튼님쪽 끊어요 패딩님 끊어요 패딩님 끊고 세면님 끊어요 100에서 유지 1도끼에요 2도끼 밖에요 밖에 요 안죽 어차피 안죽습니다 이거 2도끼 2도끼 들어올 때만 잘 봐주면 돼요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봐주고 70에서 레이저 오면 끊어요 끊어요 끊어요 끊어요 여기 잘 채워주는 거잘 채워주.. 흩어지세요 빨리 두분 빨리 흩어지세요 여기 별쪽 한명더 별쪽 한명더잘 채워주고 해소 이제 해소 해석 끝나고 바뀝니다. 3, 2, 1. 이것도 잘 채워주는 거. 여기 별조 한명 와줘야, 별조 예비조 된 분이나 뭐 있을 동분 있나요? 별조. 지금 잘 채워줘야 돼요. 제가, 제가 들어갈게요, 지금. 지금 도망가고. 중첩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잘 흩어지시고. 길 막으시면 안 돼요. 도끼대 상자 길 막으시면 안 돼요. 터지고. 여기서 리셋 값 보세요. 1도끼, 1도끼 리셋 값 보세요. 리셋 값 봐야 돼요. 전부, 전부. 끊을 준비. 끊어요. 70, 70. 70에서 레이저 도 끊어요. 70까지 맞춰주고 레이저 도 끊어요. <웃음> 레이저 도 끊어요. 레이저 도 끊어요. 끊어요. 끊어요. 끊어요. 흩어지고 끊어요. 이거 잘 채워주는 거. 잘 채워주는 거. 본인 중첩 다시 확인하시고, 시간이랑. 잘 채워주는 거. 채워줘야 돼. 해석까지 채워줘야 돼. 여기 별, 별, 별, 별, 별별 예비족. 저덴감기 쓸게요 덴간기한팅 맞고 어차피풀릴거 살거같아 살 여기서 잘 채워주는 것도 방손 조심 방손 조심 잘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흩어지세요 도끼는 길 막지 말고 흩어지세요 도끼는 도끼는 흩어지세요 길 막지 말고 다시 갈게요 아직 암, 아무도 안 죽었어요 딜 빡빡하게 하시고 레이저 황패 때 끄, 끊을 준비 황패 때 끊을 준비 황패 때 P70이면 돼요 끊어요 바뀝니다 집중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거 들어올 때 살려주세요 들어올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뀌어요 레이저 때 바뀔 거예요 레이저 때 끊을 사람 끊고 끊을 사람 끊고 바뀌어요 자기 자리 집중하시고 중첩 보시고 이거 잘 채워주는 거 지금부터 잘 채워주세요 지고잘채 채웠으면 흩어지고 좀만 집중 좀만 집중 본인 자리 잘 차가지고 잘 채워주는 거잘 채워주는 거 생선이랑 이런 거 있으면 좀 빡빡하게 해주세요 레이저 레이저 이제 여기서만 살면 돼요 여기서만 사세요 여기만 안 죽으면 돼요 본인 뭐 있는 거다 쓰세요 댄강기나 뭐 이런 거 쓰세요. 물량 안 먹은 거다 드시고, 집중, 자리만 집중. 이거 대충 채우세요, 대충 채우세요. 대충 채우는 거예요, 일도끼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쉽네. <웃음> 쉽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우코님 드셨고. 오르도비스님 드셨고 회복제님 드셨고